고속화도로 및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바로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두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활성화를 위한 순정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별도 배선 작업 없이 부품 교체만으로 기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탈거합니다. 클러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도록 테이핑해 주고요. 리모트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허브 볼트에 나사 풀림 방지를 도포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기능 활성화 표시도 잘 나오네요. 작동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